2020년 1월 8일 수요일 오늘은 집에서 멍하게 됐지. 기늦게 그럭저록 컴퓨터실에서 그림 그리는 컴퓨터 독도 현직과 삭재 작업까지 했다. 이 집엔 놀이 고기인가 하고